안녕하세요 전자 알개미 입니다 자 오늘은 또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쉽지 않거든요 예. 이런 날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어, 행복 그 자체입니다 예. 지금 탈 일을 하고 있고 너무 재밌게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어... 메인 커터죠 신용 공구 어 제가 o n g o or Jagan, or Jagan, or Jagan, or Jagan, or Jagan, o 도 Jagan, or Jagan, or Jagan, or Jagan, or Jagan, or j a g 조공 뒷일을 하면서 노하우를 조금 알려 드리려고 해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해봤던 방법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시간도 좀 절약할 수 있었고 어시스트를 굉장히 잘할 수가 있게 되었던 그런 방법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도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신용공부 타이커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가성비가 좋아야 되는데 그 대표하는 것이 바로 신용공구하고 신광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가 있어요 용수도 좋은 커팅기 맞습니다 다만 외형이나 이런게 조금 d t 한 부분이 조금 아쉬울 뿐이지 자, 한번 구성하고 재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커터를 기준으로 하고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미 2년 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서 예, 보셨으면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제품을 보게 되면은 탱크날이 F81이라고 되어 있어요. 탱 날을 교체하실 때 또는 AS 바로가실 때 이거는 그냥 다 거의 공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여기에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토퍼가 있어요. 스토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기 조기날 하는 게 있고 이 슬라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클립을 제거하고 하면은 여기 이게 이제 자동으로 스프링으로 원위치로 돌아오고, 긋고, 누르고 해서, 커팅이 되는 방식이고, 이거는 미는, 미는, 타입이에요. 시그마는 당기는 타입도 있고, 미는 타입도 있지만, 지금 나오는 국내 커팅기는 다, 밀어서, 커팅이 되고, 가이드가 있어요. 또 여기도, 센치를 표시할 수 있는, 대가 있고, 기준대죠. 보면, 여기에, 이제 조기대가, 또, 이렇게 해서, 풀어질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메이딩 코리아라고 네. 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네. 아. 네, 네, 네. 이렇게 되고 뛰게 되면 네, 다시 고정이 되는 거죠. 얘는 빼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저는 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다닙니다. 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토퍼로 고정이 되면 기존 사이즈로 고정이 돼서 일정하게 제서 커팅이 할수 있는 거, 이게 이제 그때가 되는 거고, 자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눈금자가 있어요. 이 레이저가 이렇게 돼서 레이저가도 나오지만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저가 나와요. 레이저가 나오는데 이게 없는 경우에는 이 눈금자를 가운데 센터를 보고 눈금자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커팅을 하실 수 있을 까 여기만 이렇게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눈금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가 위로 하면은 이제 레이저만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불도 같이 나오면서 조금 어두운 작업 공간에서 불이 비쳐지니까 불이 비춰지니까 그거를 보고서도 이제 커팅을할수 있게끔 이렇게 레이저도 나오고 불빛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포스렌 타일 같은 경우에 이제 넘어지지 말라고 받쳐주는 이제 가이드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보조, 보조 받침대라고 해야 되죠? 이 타일을 딱 받쳐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600각, 600에 600각 수준 타일인데, 이렇게 맞고 자르는데, 이게 없다고 하면, 이게 없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개를, 보조 그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전하게 재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구요. 이렇게, 무섭력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일커팅 재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방법은 제가 조공하면서 음, 기공하고 커팅기를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수가 조깃대를 맞춰 놓고 스토퍼로 고정해 놓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자르고 있고 저도 이제 한 발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풀르게 되고 내가 자르게 되게 되면 그좀 그렇잖아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짤려 근데 이거 풀었니 그러면은 왠지 또여기서침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쓰는 방법이고 그거를 예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공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 기술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런 과정이 네 아무튼 타이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이죠. 저는 항상 현장에서 나오면 몇 장씩 얻어와요. 뭐 오전 잘라줘 하면은 여기에 센치가 있으니까 오, 오전에다가 대고 오전 잘라줘 하고 줄자로 뭐잴 수도 있지만 여기에 센치가 있으니까 오전으로 넣고 그대로 밀고 커팅을 해서 자르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파지법이 있는데 이 손잡이를 여기 빨간 부분에 잡는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빨간 부분에 잡고 덮게 되면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돼서 이게 타일이 여기 있는 칩이 다 나가게 되거든요. 이게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잡냐 이뭐도기질 같은 경우에는 더 위쪽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저는 이제 빨간 선 위쪽으로 해서 여기를 잡습니다. 여기가 힘이 적당하게 들어가는 위치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잡고서 얘 같은 경우 도기질 같은 이 도기질 같은 경우에는 타일이 그냥 밀기만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밀기만 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재단이 되거든요 보시면은 예 아주 깔끔하게 재단이 됩니다 오전 같은 경우에는 놓고 아주 깔끔하게 재단이 됩니다. 브릭 패턴으로도 이런 식으로 브릭 패턴 이런 식으로 브릭 패턴도 많이 가져. 한 장씩 하고 치우고 만약에 또 쳤다 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한 발을 열려고 하면 이때는 두 장을 넣고 자두장 넣고 긋고 가운데를 넣어주면. 이렇게 두 장씩 커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세 장까지도 다 돼요. 세 장까지도 조기 때에 이제 걸치게 되면, 그 걷고, 찢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리고 일전을 잘라야 된다. 그러면은, 일전을 잘라야 된다. 일전을 잘랄 이유도 없겠지만, 됐어요. 놓고, 그러면은, 일전이 잘려요. 근데 이제 이런거는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되면은일전이 잘려요 놓고 이게 살짝 이면이정도 살짝 정면은 조금 더더끔하하게을수있있요요그러이은일전이잘재단이 되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일전 자르고 근데 일전을 굳이 잘라야 되는 재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와리를 잘못 재지 않는 이상. 얇은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자기질 자기질이에요. 자기질. 가 이제 타이를 재단을 하려고 뭐 600각이든 뭐 300에 600이든 300에 300이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재놓고 이쪽 면을 쓰고 있었어요. 이쪽 면을 쓰고 있었어요. 계속 자르고 쓰고 있는데 이제 나는 더큰 거를 잘라야 된다. 근데 이거를 했을때 애매한 거죠.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조, 이제 조기대하고 슬라이드 대 길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얘가 기준을 잘 맞출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검을 걷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 표시에 이런식으로 표시를 해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세 개를 다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한 발을 자를 때도 이런식으로 편의를 해 가지고 저는 재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서 넓게 해가지고 재서 하고 만약 여기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맞춰 놓고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수가 그대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야. 언제 다치면? 그리고 또뭐한 발을 잘라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거 놓고 자라는 거예요. 자르고 해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를 다 쓰고서 이렇게 지우면은 다 지워지니까 그게 이제 한발을 자를 때 제가 쓰고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똑같은 걸 잘라야 된다 하면은 뭐 요정도다 그러면은 여기다 거놓고 <목소리> 자르고 라인을 거놓고 거놨으니까 놓고 또 자르고 하면 사이즈가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사이즈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바닥에다도 여기도 똑같이 대놓고 긋고 얘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히로시를 하고 체크를 하고 긋고 이런 식으로 긋고 긋고 아 너무 짧게 짧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집게로 탁자르다든가 옥집게 있어요 옥집게로 자르다든가 아니면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자르시던가 그리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인펜은 수성이 기 때문에 물로 스펀지를 이렇게 슥슥슥 하면 다 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해도 이런식으로 이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즈하고 맞게 딱 정확하게 한 바가 재단이 돼요 이런식으로 부슬린 타일인데 무광 유광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건데 자 보면 이 타일은 좀 단단해요 단단하기 때문에 자기 질 보다도 힘을 더 많이 눌러야 돼요 그러나 우리 신용 타일 커터는 웬만한 건다 재단이 됩니다. 너무 두껍지만 않은 거면, 은 600각 사이즈도 충분히 재단이 잘 돼요. 자, 보면, 은 얘가 만약에 이 면이 날카롭게 잘 재단이 되려면, 은 저는 아래로 한 번, 한번 당겼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찍게 되면, 일정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재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사이즈도 보면, 아래로 한번 재단 이렇게 슬라이드를 밀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여기 잡고 밀어주면 얘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눌러주면 재단이 일정하게 잘 돼요 사이즈가 여기 사이즈를 일정하게 잘랐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사선으로 재단이 되어야 된다 그나남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재단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이제 레이저가 나온다는 거죠 레이저가 나와요 나와서 여기에 똑같이 눈금을 재고 여기 눈금을 재고 해서 방법은 똑같아요. 아래로 당기고 위로 올려버리고 예 밀어서 저는 항상 자를 때는 그냥 여기만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도 같이 눌러줘요. 예, 이렇게 같이 같이 프레스 하면 은 체크했던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재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면도 잘 나오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재고 여기 재고 이렇게 해서 커팅을 하면 아주 그냥, 그냥 이렇게 해도 이렇게 어도 커팅이 잘 돼요 잘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번씩 거주냐 이렇게 잘 나오면은 좋겠지만 때로는 끝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잘려지는 부분도 있어요 타일에 따라서 물론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로스가 많이 심하게 나게 되면 그런 타일들은 가격면에서 비싸니까 비싸니까 안전, 안전하게 커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단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 끝에 절단면 이 끝에 절단면하고 이 끝에 절단면이 깔끔하게 잘 재단이 돼요 되고 있고 하면 잘 됩니다. 자르고자 하는 면이 좀 얇다 했을 때 일정하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눌러도 되는 거지만 살짝 툭, 이런 식으로 재단이 잘 됩니다. 얘는 안잘릴것 같은데 재단이 안될것 같지만 한번 도전해보죠 이런 식으로 되어있을 때, 여기도. 부러졌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자, 여기. 설단면, 오고. 일정하게 가고, 다음에 위에 놓고, 치면. 네 이렇게 재단이 돼요. 무강. 이거 된 거, 한번 재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재단이 잘 돼요, 이런 식으로. 좀더 얇게. 이렇게 얇게 자를 이유가 없, 없지만, 국내 타일커터가 좋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보면, 그쵸? 재단이 잘 됩니다. 우리나라 제품은 AS 되고, 가격면에서. 저렴하고, 이런게 장점으로 꼽을 수 있죠 요즘 타일이 다양해졌죠? 패턴들이 우리가 재단을 할때 45도 각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게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쳐도 쳐도 잘 잘리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연기자로 재다보면 은 사이즈가 달라요 이게 이렇게 시공하다 보면 다려, 달라질 수 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에 요 각, 각도가 있다고 한들 이게 한번 이렇게 살짝 틀어지기만 해도 타일은 워낙 치수가 많이 달라지기에 그런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매끄럽게 이런 자세 같은 경우에 는 그냥 자르셔도 돼요 정리를 하자면 난 자기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안건으 돼요. 그냥 놓고 자르면 매끄럽게 잘 잘리고 합니다. 또 놓고 잘 잘리죠. 그리고 내가 일정하게 여기다 놓고 자르고 싶다 한바 놓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체크. 아니면 또는 여기다 체크하시고. 도움이 됩니다. 다 쓰고 나서는 지워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 포슬린 타일 같은 경우는 긁고 긁고 밀어 주고 만약에 쪼이 발생했다 이러면 이런 분노로 저는 긁고 밀어 주고 여기서 잘굉히 깔끔하게 잘 됩니다. 레이저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고 씻다 같이 여기를 잡아주면서 눌러줘요 체크된 부분이 정확하게 깔끔하게 때 거의 그냥 딱 일정하다고 보면 돼요. 보시면은 예. 일정합니다. 일정하게 잘 대단히 됐어요. 이만큼 타일 신용 타일 커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타일 커터, 신용 타일 커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그마도 커팅기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어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신용 타일 커팅기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커팅기 신용 타일 커팅기는 가성비가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레이저도 나오고 편의성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AS가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 아무튼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이야... 껑이 여기만 오면 껑이 쾅자 어... 조공하시는 분들께도 이렇게, 이렇게 재단하는 방법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재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시작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방법을 아마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술이나 이런 거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가이드가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조금 찍고 있는데 갑자기 우수수수수 이렇게, 이렇게 채널을 오픈하시더라고요. 예, 채널 을 오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퀄리티 높은 영상들 그다음에 저보다도 기술이 월등히 높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예, 지금은 거의 다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만 찾아보시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아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조공일을 나가셔서 현장에 나가서 이 뒷일 등을 하시면서 시간을 조금 버시고 그때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해 보시는 거예요 실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기술이 유튜브를 보고 내가 투자했던 시간이 결코 헛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다 도움이 되니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꼭 안전 챙기시면서 살아남으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이상 전자일개미 였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전자일개미 였습니다. 끝